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오늘도 김동건 대표님 모시고 실제 경매로 투자 받은 그 사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은 아파트네요 네그 음... 공매로 농비드 네. 공매를 통해서 제가 음... 그낙찰 받은 물건인데요 네. 네. 저는 이제 경매도 많이 받았고 이제 공매도 많이 받았,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공매로 아파트를 받은 내용에 대해서 네. 설명을 그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대전 32평 아파트인데 9 7 0 0만원의낙차를 받았어요 이건 아, 네. 건축비도 안 나오겠는데요 네 음. 맞습니다 그런 거를 제가 그 노리고 이거를 구매한 를 거고 네. 물론 여기도 대전이라서 네. 멀어서 가보지도 않고 <웃음> 네,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저는 수도권은 잘 임장을 다닙니다 음. 요즘에 이제 다니고 근데 지방 같은 경우는 그리고 아파트는 뭐 네이버 지도나 뭐 기본적으로 정보들이 너무 좀잘 되어 있어서 그쵸? 제가 유심히 보는 거는 산 언덕에 있는지 경사가 음. 너무 기울기가 있는지 좀큰 문제가 없으면 저는 좀 음. 예, 날짜를 잘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좀더구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대전에 있고 32평이어서 이게 음. 두 개의 층이에요. 그래서 뭐 로얄층, 뭐 예를 들어서 뭐 9층, 10층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층이 있어서 네. 두 개를 사면은 완전 위아래 왔다 갔다 하면서 펜트하우스 음. 느낌처럼 살 수도 있다. 네. 대전에 한번 그런 느낌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구매를 했는데 대전 같은 경우도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긴 했죠. 그리고 네. 뭐 요즘에 좀 일부 좀뭐 빠지는 부분이 있어도 여기 주변에 전세 시세가 네. 32평 기준으로 2억 이하가 없어요. 그래요? 전세 시세가. 그럼 지금 낙차 받은 금액이 이이안 예, 되는데. 예. 그래서 그 주변 시세보다 거의 뭐 저렴하게 음. 예, 저렴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장기 보유 하면 근데 대전에서도 요즘에 새 아파트 짓고 그러면은 뭐 신규 뭐새 아파트면은 뭐 몇억이라서 그거에 비해서 엄청 저렴하게 한 거기 때문에 네. 그 이거를 깔끔하게 명도하고 그다음에 깔끔하게 인테리어를 하면은 뭐 충분히 저는 어, 메리트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2억 전으로 전세를 맞출 수 있는 거네요. 지금 전세를 만약에 맞춘다고 하면 냉정하게 한 1억 5천 전후, 1억 5천, 전후? 네, 5천 전후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뭐그 음. 이상, 전세가도 계속 오르고 이제 건축비나 뭐 매매가도 많이 오르고 그러기 때문에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을 있습니다. 그러 여기 이... 요 같은 통에 두 개를 받으시네두 개를 네, 위아래로 이렇게 두개 예, 네, <웃음> 네, 두 개를 받았습니다. 음, 그리고 이거 이거 잔금 납부도 제가 1월 중순 정도에 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네. 딱 겹치잖아. 이거 잔금 납부랑 음. 그 다음에 인천 그 단독 주택 그거도 이제 잔금 납부고 그딱 그 겹치고 이것도 대출이 예, 네. 네, 대출 이거는 그 처음에 대출 좀 알아봤는데. 음. 어차피 저 대출이 좀전 다주택자라서 안 나올 것 같아서 네. 네, 대출 없이 좀 해결하고 음. 그렇게 좀 처리를 했습니다 네. 이거 하나, 그 다음에 하나 더 이렇게. 음. 여기 뭐 표시가 좀 나와 있는데 유효가 3명이에요 음. 이날 입찰을 3명을 들어왔다는 거예요 저는 9,700을 쓰고 한 분이 여기가 그 세입자 분이 9,500을 음. 쓰시고 그다음에 9,500 쓰시고 9,500 10만 원 저는 이때 딱 낙찰 받고 그래서 78만 원 차이로 낙찰되신는 거네요. 네, 예, 이때는 음. 좀 기분이, 예, 좀 기분이 음. 좀좀 예, 괜찮았었었고 음. 여기도 하나 더 동일합니다. 전 9,700 그러니까 한 명이 9,000으로 9,500을 쓰신 거예요. 그렇군요. 예, 한 명은 그러니까 세 명이 들어가서 여기서 에 표시가 음. 되어 있습니다. 음. 그럼 여기도 뭐 1억도 안 되는 금액에서 뭐 인테리어 비용 한 1, 2천 들어 나가고 치고 1억 5천에 전세 맞추면 한 3, 4천씩 남네요. 그래도? 예, 전세에 맞춰서 그렇게 하면은 물론 전세를 더못 받을 수도 있고 월세를 음. 할 수도 있고 뭐 매매를 할 수도 있고 하지만 네. 예, 대전에서 나만의 그런 아파트를 예, 아파트를 좀 싸게 해서 좀 장기 보유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충분히 수익을 볼수 있는 예, 그런 구조라고 저는 생각하고 을 있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여기 네. 내부 저는 내부가 엄청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 그럼 제가 그 과거에 되게 아파트를 투자를 할때 비포 애프터가 좀 확실히 드러나는 좀그 리모델링 사례가 있어서 그걸 같이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어떤 식으로 아파트를 좀 싸게 사서 어떻게 이거를 리모델링 꾸려서 음. 어떻게 시체하는지는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여기 보시면은 이런 그 아파트 기본적인 어, 편하게 볼수 있는 그런 이런 아파트입니다. 낙찰받으면 아마 이거보다 더 상태가 안 좋을 수도 있고 뭐 좋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느낌에서 이런 식으로 표시가 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네. 도배도 거의 뭐 진짜 처음에 집 했을 때부터 안한 그런 느낌의 이, 음. 이런 사진들이죠. 그래서 이런 데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전세를 뺏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좀 그렇죠? 수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화장실도 이런 식으로 좀한 20년 정도 돼. 음. 그래서 수리 후 사진에서 뭐 바닥, 그 다음에 도배, 장판, 뭐, 싱, 뭐 싱크대, 뭐 전등, 화장실 이렇게 해서 수리를 전체적으로 한 거에 대해서 네. 좀 보여드리고 할게요. 요번에 어, 낙찰받은 그 아파트 이런 식으로 바뀔 계획이죠. 비용은 네.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인테리어 봤었을 때. 어뭐 여기 제가 지방에 한건 이건 한 천만 원 정도가 들렸고 음. 그거는 좀더 좋게 하면은 가격이 더비싸게또할수 있고 음. 싸게 원하면은 뭐 싸게도 뭐 가능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죠. 천만 원이 생각보다 좀 적게. 네 이거는 예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좀 저렴하게 해서 좀 진행을 음, 했습니다. 그래요. 싱크대 뭐 바닥하고 화장실. 화장실이 좀 예쁘게. 음. 예쁘게 해서 이렇게 좀 만들어 놨습니다 저는 근데 그 전세를 빼거나 매매를 하거나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화장실을 좀 수리를 해야 그 전세 맞춰지더라고요 전세 좀잘안 나가는 경우에는 수리를 하는 게 삶의 만족도도 진짜 많이 높아지고 그게 좀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가 뭐 낙차를 받아서 그 다음에 이제 깔끔하게 수리하면 이런 느낌이 나온다 그리고 비포 애프터해서 사진을 좀 보여드린 그런 사례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